일본사에 사서 일본부 사서 왔다고 있십니다 이거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온거 바로 노량진 새벽 경매장인데 제가 방문한 날이 주말이었고요. 새벽 4시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간 이유가 금요일날 방어가 15톤 그리고 토요일날 20톤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량표 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시간 운전해가지고 시장에 왔습니다. 이 주말은 평일보다 시세가 조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과연 얼마가 될지 궁금했고요. 보통 이제 낙찰받은 방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중도매 점포로 입고가 되고 있었어요. 사람이 더 몰리기 전에 빨리 구매하는 게 이럴 때 중요합니다. 7kg짜리 방어 이제 k 로 16,000원에서 1 1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방어 같은 경우는 피가 많아서 충분하게 매달아서 피를 좀 빼주는 게좀 중요하고요. 일단은 매달아 놓고 이제 시장 한 바퀴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이, 입금 먼저 해야 돼요. 현금이나 뭐 계좌 이체로 먼저 입금을 어, 하고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주말은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새벽 4시 경인데 한 용만큼 사람이 있었는데 한 50분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많죠. 이게 점점점 어, 인원이 늘어 나요. 네, 이번 주말은 평일에 비해서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초절임 가능한 횟강고등어 근데 선도가 정말 좋았고요 요거 이제 홍대치 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 한적 있는 이제 그런 생선입니다 k 네, 로 8,000원에 판매 하고 있어요 방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강성동 얼마야? 감강동 3만 원 여섯 원이 3만 원. 4연산이요네천 네, 네, 네. 네. 네. 네. 원이요. 2만 원이요. 2만 16 원, 16,000 원. 1 3천원 그래요. 일본산1 3천 원, 16,000 원, 이만 원. 불본사불본래일본라서본사 일본사. 일본사. 일랑사는 얼마씩이에요? 본사 일본사. 천본야 일본사. 일본사. 다본사일 아야 이거 이거 만원 나줘 봐. 버랑지에탔을래요 버섯지 다요. 노란지 다음에 2만 원. 예. 이게 무 넣고 지져 먹어도 맛있거든 핏도파트. 이거 몽땅 2만 원칩니다뭐 자연산 도이더 좋아요. 자연산 놈이 2만 원씩. 코끼리적이얼마씩입니끼리적이냐면이 2만 원. 킬로 2만 원. 2만 원이 에로예요 킬로 2만 원이요. 네 이날 축양방어 가격에 키로 한만 칠천 원선 했어요. 그래서 보통 9 키로 정도 되는 크기가 키로 한 이만 원 초반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물량이 많으니까 시세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구입한 생선 바로 손질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장에서 소매장 쪽으로 나가면은 손질하는 점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킬로당 포만 뜨면 3,000원 회로 하면 5,000원 아, 되고요. 근데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이제 꽤 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구입하고 빠르게 손질 맡히는게 하나의 팁이에요. 자 이제 각각류도 아주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4만, 4만, 4만, 4만, 4만 원. 4만 예, 예. 이거. 이거 원. 하원 예예. 오. 8,000원. 여섯만 8,000원. 얼마씩이에요? 4만. 원. 4만, 5천 원. 4만. 4만. 2만. 만가만만 2만. 2만. 2만. 만 2만. 만 2만. 만 2만. 만원만만만 네, 그리고 선어 쪽에서 조금 봤는데 이거 양미리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통은 만원 전 하는데 거의 가격이 두배 였고요그 다음에 단새우 같은 경우는 선도 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등어도 좋았고요 그니까 이제 물때 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물때가 좀 좋은 그런 시기 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군의 자유 거죠5 k g 짜리인데 보통 1 k g 씩 판매할 때도 있어요. 이제 저거 이제 어, 찜이나 이제 해서 먹으면 맛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어. 어, 오랜만에 문어가 조금 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양식으로 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손질 연습용하기 괜찮습니다. 보통 키로 한만 삼천 원요 정도 선 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라서 활 전갱이는 이제 몇 마리 남지 않더라고요. 짜리야. 주말에는 빨리 빨리 나가. 오만 원. 어? 5만 원. 5만 원? 네, 이제 다시 와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네,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가지고 왔는데 방어는 이 빵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최고도 높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두께도 이제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살찐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새벽시장 다녀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빠르게 손질해야 돼요. 돈 주고 맡기면 정말 편하긴 합니다. 자, 이제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순살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말이에요. 그래서 재봤더니 1.88kg가 나와요. 그러니까 순살률이 한 50% 정도 살짝 넘는 건데, 이걸 1인 250g으로 계산하면 15인분, 300g으로 계산하면 12.5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포를 뜬 경우 있죠. 어, 그리고 탈피한 방어를 보관할 때는, 뭐, 가급적이면은 뭐, 숙성지. 그게 없으면 흡수지나 뭐 해동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기하고 접촉이에요. 그래서 진공을 해서 보관하거나 혹은 이렇게 숙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당일에 먹을 경우 래핑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 이상 숙성할 경우 이렇게 진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 마리가 남아있죠. 이건 이제 통으로 숙성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 통 숙성이에요. 이건 하루 정도 더 숙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먹을 때는 이렇게 관절 부위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 숙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조금씩 조금씩 잘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름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부분 적으로 잘라서 먹을 때는 이렇게 뼈 같은 경우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질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20톤 들어온 방어 어, 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